고마는마님 응? 우리 <웃음> 응. 뭐라고 써있어 영어로? 몰라. 음... 대 응. 세이 응. 응? <웃음> o oh. she said. She said. 는 뭐야?" "어. 엔디가 어. 뭐야?" 어. 나 다음 엄마. 다음이 아니라엔디는 <웃음> 그리고 나 그리고 엄마. 아워가 있는데, our ম া 뭐야?" 우리의, 우리의. 어. 나 우리의. 그리고 우리의 엄마 맞아 어? 이 카운팅송 하자 <웃음> <웃음> 숫자를 눌릴거야 어? 따라야지 숫자를 9, 10 <웃음> 어머, 다리 떨어고있어 e v e n e l e v e 음. 그냥 곰이랑 음. 판다랑 좀미미히 뜯었잖아. 왕종이 루키키 왕종이 원숭이네 영어로? m 음. 어, 멍키. 오, 맞아. 인 n 음. Guess 난누 o I 요 m g 코끼리 s w 엘리펀 트가 코끼리야 타자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, lion, 이언 라이언, 라이 라이언, t 이언이언 라이언, 라이언, i 이언 lion. I'm a lion. i <웃음> 랑이 보고 있네. 노래를 부다좋할까 엄마. 라 나라 가고 싶가 뭔지 알아? 어딘지 알아? 왜? 어딘지 알아? 몰라? 엄마. 프랑스. 프랑스 왜 가고 싶어? 프랑스? 응. 어. 나 거기 가서. 응. 크루아상 <웃음> 우리 나라에도 있잖아. 크로아상은그 거기 크아상 크루아사... 먹어보고 싶어? 크로아상 거니까 그걸로 먹겠거아 프랑스 거니까 크로아상이. 차가워. 아이워링크응 맞아. 몽디. 아. 천다. s e e 양은 s 양. 어 영어로 sheep. 응. 언니한테 는거 아니거든. 남한테 다는 거. s ship. 쥐랄지쥐 지랄, 지랄, 지랄, 지랄, 지랄, 라랄아라인디 지랄, 지라인디 지랄, 지라끝나시 뭐야? 끝나시 뭐야? 끝나시 뭐야? 끝 지랄, 지랄, 지랄, 코코. 어 코코, 랄지코 코코 코코. 코코. 뮤지션이 뭘까? 응? 뮤지션이 뭐야? 뮤응 뮤지션? 어. 뮤직은 뭐야? 뮤직..아! 뮤지... 음악! 음악.. 아 가수 그 뮤지션은 음악가 응. 뮤직은 음악 응. 근데 가수라고 해도 되지? 시... 아 가수는 아니야 그 가수는 싱어야 싱어 나중에 또 가자 아, 니또데거기간적데데거데이데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먹은아거 너무 좋은은거야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프 찐이 뭐야? 친. 어? 친. 뭐야? 이 뭐야? 뭐야? 이이이이